네 저는 춘천에 누림이라는 회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흰가루병. 아주 이게 골칫덩어리죠. 흰가루병. 네, 맞습니다. 자, 이 흰가루병, 이 흰가루병의 특징과 어떻게 하면 이 흰가루병을 관리할 수 있는지 우리 누림의 임춘근 박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흰가루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강의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흰가루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든 농가에 알고 있듯이 하얀 가루가 나는 그 곰팡이병은 흰가루병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오이부터 맹류, 보리까지 거의 대부분의 작물에 피해를 주는 아주 무서운 치명적인 곰팡이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흰가루병은 한 종이라 다종에서 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호박, 수박, 멜론, 참외는 한 종이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포도스파일라젠사링이라는 곰팡이에서 일으키는데 우리의 고추나 가지마다면 전혀 다른 곰팡이 심지어는 종이나 속명까지 다릅니다 발음도 쉽지 않은데 레베일루라타우리카라는 전혀 다른 쉽게 금은 하얀 증상만 떼고 나면 전혀 뭐, 뭐 사람과 뭐 원숭이 심지어는 뭐 들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개체가 몰려 있다 고 그거. 그 다음 포도 볼게요 에리스페네케이터 이건 더 황당합니다 포도에 나온 흰가루병과 원해장인 흰가루는 아예 다른 겁니다 증상만 비슷하대요 그러니이 흰가루병은 또 하나 특징에 특이한 점이 있는 게 곰팡이 임에도 불구인고 배지라고 하거든요 배지는 무엇이냐면 곰팡이 키로는 먹입니다 배양을 못합니다 배양을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이러스하고 이 흰가루병이나 뭐 농민병 같은 특이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양이 안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띄고 있냐면 다섯 번째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이 왜 사람이 못할까요? 너무 까다로워서 배양 조건을 잘 모르고요 얼마나 까다로웠으면 그 까다롭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은흰가루병은 장물에서만 증식을 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농약을 치면 식물이 없어지면 제가 죽지 않는가 종족이 멸살하게 되니까 돌연변을 익히는 쪽으로 가장 빠른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가루병은 약제 내성을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농약 효과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가루병 약제를 어떤 그 많은 농약회사가 만들어드려도 단기간에 이렇게 내성이 되고 약을 자꾸 바꿔야 되는 것은 사실 약재 문제라기보다는 신가루병의 절대적인 성전 전략하고 연결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생물 같은 경우는 세균하고 오늘 흰가루병이 들어있는 곰팡이하고 우리가 전번에 강했던 바이러스가 있는데 보통 세균하고 대부분의 곰팡이는 배양이 잘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흰가루병, 노균병이나 바이러스는 배양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학적으로 봤을 때 배양이 안 된다는 흰가루병이나 노균병이나 바이러스병은 약재개발도 어렵뿐만 아니라 내성도 빠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집어넣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생활사, 이 생활사랑 뭐냐면 사람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만나서 자손을 번쇼시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제한적인 거, 자손 후손의 법칙을 갖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균병 세균병은 남녀가 만난 게 아니라 한 마리가 두개로쫙 쫄아지고 네, 단기간에 두 마리, 네 마리에 짝짓기를 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우리 환경적으로 보면 은 사람 같은 동물보다는 세균이 워낙 생존력이 뛰어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배우자의 개념이었고 식물에 들어가면 이건 전문적인 내용이 있는데 들어가면 은 식물에는 대사물질을 이용해서 어 생존하는 특이한 그 생활사를 갖고 있습니다 신가루병은 생활사를 보면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있 신가루병은 사람과 똑같은 유성생식이라는 그 자손번식과 무성생신이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보통 유성생신은황교준 겨울 같은 데만 저를 따르는데 사실 겨울에 움직입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흔 의미가 별로 없고 이 흰가루병은 보통의 작물을 공격하려면 바로 작물에 들어서 남녀의 개념도 없이 순식간에 백만마리, 억마리 가됩니다 저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애가 둘이면 아주 다른니까 흰가루병은 무성생식이라는 세균이라는 초고속 생존법과 또 종족법이라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이 흰가루병 보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황경이 나쁜 월동기에는 유성생식을 하는데 이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 황이오이 좀 무성생식, 세균과 동일하게 두 마리, 네 마리 됐으면 계속 개체수를 되어서 단기간에 식물을 공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흰가루병은 아주 효율적인 개초적 증식분을 갖기 때문에 그만큼 방제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포자가 발아라 해서 균사를 만들면 이 포자가 순식간에 만들어서 식물에 침입을 해서 황경이나품은 이와 같은 월동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황경이 주면 다른 식물에 침입을 해서 계속 증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흰가루 병은 자기 증식을 자손 증식하는 것이 황경이 주면 짝짓기라는 게랑 그냥 개체수가 포자를 만들고 식물에 들어가고 포자 만들어서 하결되면 심지어는 몇 시간만 만에한 마리가 10만, 100마리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아주 무서운 생존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신가루병의 발병 조건은 아까 말했던 가장 무서운 거는 우리 사람과 다르게 무성성식에 분리학적으로는 사람과 비슷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는데 작물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과 전혀 다른 무성생시에도 개체수를 늘리는 사이클이 있고, 발병 조건도 다릅니다. 병원이 익히는 발병 조건은 대부분의 곰팡이는 고온 다습 그러니까 여름기에 장마철하고 연결을 했는데, 이 흰가루 병은 선선한 온도, 15도나 28도씩, 심지어는 20도씩, 아침은 그러니까 노지 같은 건 봄, 가을 같은데 선선한 온도에서 나오고요. 저습 조건, 다시 말하면 습도가 낮은데 발병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으면서 습도가 낮은 게 사계절 언제나 아까 말했듯이 봄, 가을인데 중요한 건 지금 시설재배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시설은 겨울에 재배하는데 이 상황이 봄, 가을과 비슷한 거예요 시설재배에서 지금 겨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싱가루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싱가루병의 방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는 농약의 남용이라할수 있겠죠 지금 농약을 많이 안쓴 사람이 있습니까? 써도 안 되는 게 지금 상황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다양한 곰팡이에서 와 일으키기 때문에 흰가루 병을 잡으려고한 약재를 개발해서 그 많은 작물의 침해라고 그 많은 다양한 종을 잡으려는 약재 개발이 쉽겠습니까? 증상만 동일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약재 개발 자체도 개발 전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곰팡이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세 번째 된 거는 활무 이상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탄저병이나 역병 같은 경우는 작물에도 자라지만 중간적으로 뭐 이렇게 작물이 없어 살아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돌연 변이 이렇게 해서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흰가루병은 생존에 위협이 되는 좋은 약재를 개발하던 내성을 필연적으로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흰가루병의 그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재 문제가 아니라 흰가루병의 균 특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방제 대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저는 농약 회사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과학자로서 이걸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흰가루병은 좀 달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돌연변을 들이킬 수 있는 좀 농약 합성 농약에 는 천연 원료를 사용해서 개발하면 좋겠지 않겠냐는 근본적인 그 과학적인 시발점을 갖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성을 익힐 때는 한 가지 원료보다는 여러 원료를 넣는 게 유리합니다 잘 친환경 하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친환경도 내성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원료보다는 두가지원료 이상을 넣는 게 좋다는 생각하고 또 그럼에도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농약을 사용할 때 같이 같이 사용할 수 있냐 그래서 교사 살펴죠 농약 한번 사용하고 또 친환경 자재 그러이 그러니까 천연 제품도 사용하면은 또 관행용에서 사용이 편하지 않겠나 생각 들고 또한 내성 발생을 줄이게 해서 단제보다는 한개 이상의 제품을 혼용표를 만들면은 그심각병을 방제도 좋고 또 내성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이상적인 그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 어,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흰가로 박사는 아까 말씀한 대로 미생물 추출물과 다수의 천연 원인을 만들어서 이 원료를 농약 4 6 3 개의 검사에 다수분 석했을 때도 농약 불검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농약은 아닙니다 그럼 농가 입장에서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어떤 원료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있느냐그랬는데 미생물을 보면 음. 우리가 신약 개발하면 미생물을 배양하면 그, 어, 곰팡이 포자나, 그, 균사를 갖다가 죽일 수는 미생물 대사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미생물도 전문업체가 보니까 미생물 배양해서 싱가루 병에 생육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집어넣고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또 한계가 있고, 내성을 방지해서 천연 원료를 집어넣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식물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거지면 직접적으로 뭐 세포를 깨거나 이런 그런 능정도 있고, 또 안에 여기는 또, 어 설명이 그런데또 작물에 또 접착을 잘하기 때문에 또 천연 뭐 활성, 뭐 부착을 좋아진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물성의 물질과 여러 가지 한 물질이 공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이 곰팡이의 생육을 저지한 물질과 동시에 잘 붙도록 하는 여러 물질을 만든 것이 흰가루박사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 나면 호박 같은 경우는 뭐 한, 두 시간만 되 바로 효과가 나온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바로 효과가 직방으로, 이게, 뭔가 뭐야, 뭐야, 포잘 망가뜨리고 또 그것이 식여나갈 수 있을 정도로 속효성이 나오기 때문에, 신가를 봐서는 농가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 하도 본사에전화락이 오다 보니 오늘은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설명드린다 할수 있고요. 단 하나, 이거는 천연 물질이다 보니 동결 건조지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실온에 보관하고 겨울에는 약간 응고될 수 있으니까, 좀 이게 저온 아닌데만 놓으면 큰 문제 없고요 사용 전꼭 흔들어 쓰기 바랍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다 여러 물질이 들어 했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문이가 충분히 이런 게 흔들어서 사용하면 전혀 문제 없고요 또어 이거는 강력하기 때문에 재배력에 따라서 시속해서꼭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화해류나 과수 같은 데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저희가 사용하지않하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원의 장문을 듣원 워낙 필요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에 맞춰서 사용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박사는 왜 설명하나?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 황제품을 설명하는 게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보면 워낙 많은 황제품이 많고, 또 하도 많은 분들의 약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거의 대서 강박관념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뭐 황을 갖다가 이는 농가분들이 원해서 개발한 건데, 이거는 박과작물에 특화댁에서 어, 개발된 저 황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 가지 단언하게 말씀드린 것은, 피에 d 드에 비해 유기농업자들 병해충 관리용자로 등록되면서도 불구하고, 벼부터 이렇게 품질 인증처럼 이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멜론이나 오이 같은 경우는 박과류 아닙니까? 이런 데 쓰면은, 어, 황제품에도 뭐니까 약해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과류에서 황을 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 이런 문제고 병도 잡고 싶을 때는 균 박사도 수요가 늘어나겠다는 설명을 드린다 할수 있고요. 단 하나 어, 화해류나 과세는 미정용에서 사용하지 않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품은 이미 가장 시중에서 지금 많은 폭발력과 일반화되어 있는 제균 박사인데 이것은 말씀드렸죠. 곰팡이하고 세균, 뿌리선충을 3종, 이걸 방지할 수 있는 3종 미생물, 트라케도마 해지움 바스토드 리체네프로미스 바스토드 서프트리스를 지금 미생물 통해서 병해충을 방지하는 동시에 또효소화들어와 있어서 영양효과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제품일 수 있고 분상행위도 부모하고 노즐마킹이 없기 때문에 관주 처리와 경험 처리가 가능한 아주 농가를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겠고요 단 하나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마신 같은 그러니까 세균제만 사용하지 않으면 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 내가 제균박사를 쓰니까 만족도가 높은데, 단, 음. 어, 참외 같은 경우는 꽃이 되어럴땐좀 어떻게 생육을 좀억제한다는건 아니고, 개화나 이쪽 열매 쪽에서 인상가리가 높은 쪽으로 같이 혼용이 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어떻게 하냐면 요청이 들어와서 농가 요청 때문에 개발한 것이 헤라입니다. 헤라는 삼종 미생물과 사삼십삼실이라는 인상가리를 고농도를 집어넣기 때문에 참외 쪽에서 볼 때는 제균박사를 전작했 쓰다가 내가 응용해서 인상가를 했을 때 스위치를 이거 바꿔버리면 선택폭이 높기 때문에 농가를 해서 개발된 제품이 될수 있고 역시 분상임에도 수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노즐만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경력과 관주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미세물제니까 당연히 마시는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배력을 갖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태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호박과 메론 같은 경우는 신가루 박사와 단재만 쳐도 일정 수준의 방제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발병이 되면은 또 이게 흰가루 병이 아까 뭐그랬습니다 단기간에 수축 증가가 워낙 빠르다 그랬기 때문에 가장 많이 농가에서 쓰는 건 이안입니다. 흰가루 박사 1000배다, 제균 박사 1000배를 쓰면은 당연히 흰가루 박사의 속결성과 제균 박사에 대한 지속기간이라는 것을 해결해 주는 특징이 있고 또 안에 뭐였냐면 또 제균 박사는 효소라는 개념이 있어 영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물이 잘 다르기 때문에 이안을 많이 쓰고요. 근데 어떤 농가는 또 흰가루 박사는 쓰는데 일부 농가입니다. 일부에서는 균 박사를 꼭 황을 쓰고 싶었는데 말씀드릴 때이 호박이나 멜론은 박과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균 박사는 처음 써도 약해 아니라니까 믿고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국을 줬으니까 이세 가지 방법 쓰면 은 아마 호박이나 멜론에서의 흰가루 강제는 네. 일정 수준이 이루어져서 만족도 높을 확률이 있고요. 오이 경우는 조금 민감합니다. 오이는 아... 같은 박거름에도 아주 예민한 작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단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흰가루 박사, 지균 박사는 천배를 사용하고 나면 고노 세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가장 예민한 게 황제품인데 균 박사 쓰겠다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흰가루 박사 천배다균 박사 2 0 0 0배 쓰는 것만 쓰면 은 약해 없이 문제 없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딸기 같은 경우 땅가루는 뭐, 서량 같은 경우는 좀 흰가루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흰가루가 딸기에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인데, 딸기든 오이보다 더 약한 작물입니다. 특히 꽃이나 꽃받침이 약한데, 흰가루 박사는 2,000배를 맞습니다. 1 아닙니다. 2,000배를 갖다 잘 섞어서 해질 문늬에 지금 박사 사용하게 되면 흰가루가 무난하게 방제되면서도 동시에 작물도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근데 여기 또반복되면또 황을 쏘은 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에 흰가루 박사 2,000배에서 지균 박사에 대한 균 박사를 사용하는데 단, 2,000배만 써 충분히 효과가 나오니까 2 0 0 0배 쓰면 그만큼 비용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이안을 쓰면 되겠습니다 또 수박 같은 경우, 수박은 사실 흰가루 병도 문제 되는데 가장 문제는 토양병입니다 사실은 근데 흰가루 박사하고 지균 박사를 사용하게 되면 은 흰가루 뭐 뿐만 아니라 다른 토양병에서 큰 어려움이 없고요 참외는 아주 약재에 대해 가장 치명적인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주 같은 데는 그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데, 흰가루 박사하고 보통 제균 박사를 전 생육계에 사용하는데, 제가 굳이 헤라를 갖다 이것도 설명한 이유는 질소질을 줄이면서 오히려 생육 줄인 쪽, 인상관리 높은 것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위해서는 흰가루 박사하고 제균 박사를 쓰는 일환도 있지만, 흰가루 박사와고 헤라가 사용할 수 있는 432를 쓰면은 참에는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이 같은 경우는 흰가루 박사나 균박 사용하지 말고 단, 제균 박사만 사용하면 웬만한 흰가루 병매라 웬만한 꽃에 나는 곰팡이 세균 병은 방지되고 또 생육도 좋아지기 때문에 제균 박사 하나만 되기 때문에 제균 박사 하나만 사용하기를 권장하고요. 흰가루 병은 제가 강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바이러스와 흰가루 병이 가장 무서운 그 곰팡이, 뭐야, 바이러스 병이라기 때문에 치는 시기, 간격이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리 간격을 보면 1번에 예방과 발병 초기는 뭐 초기에요 5일이나 7일 뭐3일 12일까지 가능했죠 근데 일단 흰가루가 발생이 됐다 초기 중기 없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왜? 아까만 해도 흰가루병은 부성생식이라는 특이한 빨리빨리 습임 같은 생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병이 되면 3일 간격이라고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오이 같은 데나 이런 거 가보면은 농약으로도 방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가루 병은 제가,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지금 농약 자체가 거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병이 되면은 예방이 되지 않고 발병이 됐을 때 그냥 3일 간격으로 치면은 생육도 좋아지면서 일정 수준의 흰가루가 방제되니까 꼭 간격을 지켜달라. 3일. 말씀드립니다. 농약도 3일이면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 판단되고요. 또 어떤 분은 농약을 또 사용하고 싶은 분도 있으면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농가 입장을 배려해야 되는데 농약을 사용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농약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친환경 제가 제안하는 약재로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농약을 치고 또그 다음에 친환경 다시 말하면 교호살펴 스위치하면서 치면은 농약이 어려운 점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환상적인 궁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세번 같은 경우는. 꼭 농약에 혼용하겠다는 농가들도 많아요 사실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닌데 근데 실제 충청도나 이쪽 보면 이쪽 농약을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 농약이 워낙 안 되니까 같이 사용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농약 할 때는 제균 박사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균 박사는 독성이 제거된 자재긴 한데 농약 중에 황박, 황제가 박황 들어가 있는 특이한 제품이기 때문에 뭐가 속일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굳이 혼용하고 싶을 때는 재균 박사 같이 사용하면 은 일정 수준의 궁합도 많은 제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방법을 재벌 창고 상을 창고 거라고는 썼지만 꼭 숙지하셔서 이 방법을 지원해서 사용하기를 네. 원합니다 그러면 또 아무리 강의가 좋아도 결국은 제품을농가입장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네 가지 제품 중에서 핵심은 이세 가지입니다 신가루 박사는 27,000원에 500cc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소비자가 지균박사는 유기농업자재 병해충자재 3종을 집었는데 500g에 3만원로 공급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균박사는 오늘 처음 쓰면 되는데 이거는 다른 황을 쓰시라고 제가 굳이 말씀이다 박과류 약해에 는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PLS 대비 등록이 된 균박사를 500cc에 2만원 사용합니다 외계게 황은 또 저가도 많습니다 근데 이건 시속배수가 1000배, 2 0 0 0배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속배수를 따지면 일반 황보다 그렇게 비싸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균박성을 소개해드리고요. 회라는 굳이 제가 권장하지 않는데 참외 단지는 인상가리가 음. 필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회라는 1 k g 3만원짜리 는삼중미소을 설명하니까 이네 가지만 잘 사용하면 단혼용필요도 어, 싱가로가 방지해될것 같고요. 제품 구매를 원하게 될 때는 저희는 제조하고 있지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컨설팅 필요할 때는 박동영 과장한테 연락을 하시면 은제가 제품의 설명을 여러 가지 컨설팅 해드리고, 구매를 하고 싶으면 지역 근처에 대리점 가서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처에 농협으로 가고 있으면 농협 계통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그 제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협에 갔을 때도 뭐, 뭐 이렇게 담당자가 또 대리점 사장님도 좀 빠르게 움직이는데, 농협 담당자는좀 늦게 가끔은 좀 이렇게 반이 늦을 수 있을 때 가서 오늘 제본 동영상을 주시고서 설명서 구입해 달라면 바로 담당자가 그 코드를 받아서 구매가 아주 쉽게 될게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하시면 뭐 하루나 3일이면 배송이 바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흰가루 병에 잘 방제돼서 농가에 큰 소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ere we go.